안녕하세요. 길입니다자 오늘은 MBTI 유형이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정반대 유형 이야기를 꽤 자주 했어요. 보통은 잘안 맞는데 가끔씩 이성관계에서 아주 잘 맞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걸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이에요. 본인하고 비슷한 게 있어야 어울리게 되는 거죠.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이래야 뭔가 이 친구 나하고 좀 얘기가 되겠는데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전혀 반대 성향이라면 어떻겠어요 예, 근데 INTP와 ESFJ와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습니다. INTP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고 ESFJ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ESFJ는 INTP를 그 친구 성격 참 괴팍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INTP는 ESFJ와 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극혐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그건 일단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겠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극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나의 고유한특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타입이 아주 싫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보 자기와 반대 성격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생겨나는 경우는 주로 동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ESTJ와 INFP와의 관계를 볼게요. ESTJ와 INFP가 만약 서로 잘안 맞는다고 느낀다면 아니 그냥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극혐하거나 철저히 무시하는 관계라면 아마도 동성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똑같은 반대 성격이라도 남자 에티제와 여자 인프피 또는 여자 에티제와 남자 인프피의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관계일 때는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에티제 인프피의 관계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MBTI 반대 유형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MBTI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어쨌든 m b t i 유형이 정반대라면 실제 성격도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예데데 본인의 MBTI 유형을 잘못 알고 있다든가 혹은 몇몇 지표는 중간값이 나와서 유형 판단이 애매하다든가 이런 경우엔 반대 유형이라고 해도 밀쳐내거나 끌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정반대 유형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최소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반대가 된다고 봅니다. 극 T와 극 F가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식이죠. 여기서 잠깐 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니체 얘기도 하고 고흐 얘기도 했는데요. 이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대략 10년에서 30년 정도 나이차가 나죠. 근데 융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니체와 고흐는 요절했고요. 셋다 목사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형제가 죽거나. 태어나기 전에 형제가 죽었어요. 니체가 다섯 살일때 남동생이 죽었고요. 고흐는 태어나기 전에 형이 죽었는데 낳자마자 죽었죠. 근데 고흐가 정확히 1년 후 똑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어렸을 때 자기 생일마다 형 무덤에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비서 있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어요. 죽은 형 이름을 따서 윈센트라고 지었거든요. 카융의 경우는 네 번째 아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모두 사산되거나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았겠죠.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병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해요. 그래서 융은 외동 아들로 어린 시절을 외롭게 지냈습니다. 9년 후에 여동생이 태어나죠. 니체와 고흐가 천재이기도 하지만 광인이기도 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둘다 정신병에 걸렸고 그게 죽음의 직간접 원인이 되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역시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멀쩡하게 살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정신과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얘기입니다. 보통 융이나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의 심리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낯설다는 겁니다 유명한 융 전문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의식은 인터넷 세계랑 비슷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넷 서핑을 하려면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링크를 클릭해야 새로운 화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무의식을 경험하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융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용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어떤 중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심리유형 이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개인적 편견의 산물이라는 비난도 달게 받아들인다. 융이 직접한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융이라는 인물이 이런 정도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좀 비정상일 정도로 솔직했던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는 다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융은 확실히 그 얘긴 했습니다. 그림자와 아니마 이게 융이 만든 용어예요.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TV 막장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아서 욕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싸가지 이때 매우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저 비슷한 캐릭터는 딱 그렇게 극혐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재수 없는 여자 또는 밥맛 없는 남자가 바로 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또 다른 모습 중에 그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냐 하면 내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란 것 자체가 나의 또 다른 부분을 희생해야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내가 찐 T 유형이에요. 90% T입니다. 그럼 F는 포기한 거죠. F를 버려야만 찐 T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T가 F를 극혐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F같은 면이 있는데 이 자신의 다른 면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버렸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죠. 좀 섬뜩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흔해 빠진 테마예요. 헐크가 이 그림자의 얘기고요. 치킬 박사와 하이드, 바우스터와 메피스토, 펠레스 이런 게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성이죠? 그림자는 동성이에요. 근데 왜 싫었을까요? 예컨대 부모님이 싫어해서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아이에겐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죠.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 꼬마였던 나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의식 밖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왜? 그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나만 의식에 머물러 애고가 되고요. 요새 서 애고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나는 무의식으로 쫓겨나. 그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림자는 없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요, 안 죽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거든요. 내가 죽어야 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면요. 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투사되는 거죠. 그림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 타인에게 투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림자가 있는 줄도 모르다가 같은 반 친구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든 누군가에게 투사되어 눈에 딱 보이면 이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너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의 자아통합 이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이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를 자신과 통합하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성관계에서 정반대 유형이 끌리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